그래서 보러 왔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뭐하고 있었어요? 어, 게임에다가 심심해서 들어갔어요. <웃음> 그래도 가기 전에 수있어서좋 다... <웃음> 좀 전에 나가셔갖고 네. 사라져서 디코에다가 으아 찾아왔는데 이러고 육6 6 6 하고 있었는데 근 어, 인바이트 지, 왔잖아? 지금? 근데 네네. 인바이트 왔잖아? 너무 좋잖아? 아... 음... 그, 그런거였구나 저 디코 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셔갖고 네. 찾다가, 으. 어. 그래도 <웃음> 왔다. 응. 아. 아, 다시 들어오길 잘했다. 헤헤 <웃음> 아니, 나 너무 슬펐어. 아무도 없어가지고. 어, 저는 여기 와서 OK 누르고 바로 얘기해,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없어졌잖아. 보니까 나갔잖아. 쭉 그러면서 디코에다 남기고 뭐 보시겠지? 에헤? 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인바이트 왔어 아아! 그거 가, 갔다 온다고 왔어요 바로 <웃음> 이렇게 다시 안 가봐도 돼요? 오차피 갔다 온다니까 그 전에 레스토닉 가면 그때 가면 돼요 <웃음> 레스토님 보고 싶었거든요 꼭 보고 가려고 가도 아 <웃음> 진짜 일요일 날그 저녁 때 들어오세요? 네. 근데 저 일요일 날 마지막으로 볼수 있어요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네, 그한 열한 시쯤에. 왕방 <웃음> <웃음> 신은왕 <신흥단>. 내일이 <웃음> 마지막이데요 네. 음. <웃음> 이열날 꼭볼수 있어요? 네. 어, 예. 저도 오늘, 뭐, 콘서트 보러 가요. 저녁에. 아, 그럼 재밌게 보시면 되겠다. 감시면. 네네. <웃음> <웃음> 보고 싶을 거예요. 그, <웃음> 가면은. <웃음> 근데, 근데 더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? 뭔데요? 우리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. 그게 뭐가 중요해요? 만난 아, 인형이 맞아요, 중요한 맞아요. 거지. 네. <웃음> 잊지 않을 거예요, 저는? 네. 인형을 써요. 어. 네. <웃음> 아, 그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답니다. 저 박제되는 거예요? 박질하기보단 제일 소중한 친구분이 군대를 가느니 잘 갔다 오세요라는 제목을 려고 <웃음> 이거 올리려고요? 그럼 가지고 와. 있을까요? 아니면? 아니아니 아니, 올려도 돼요 올리면 오. 뭐 줘야죠 좋 이렇게 꼭 와야 돼요 알죠? 기다릴 거예요 <웃음> 아, 해. 네. 당연히 오죠. 뭐, 군대에서 평생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. 아, 거기 계속 있을걸. 조금만 더 있을걸. 아. 그래서 저 바로 왔을 텐데.